안녕하세요. 서영아 치현욱입니다. 어, 지난주죠. 네. 강남 양재동의 한전 아트 센터에서 8월 15일까지 전시 중인 러시아 현대 미술 현대 작가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어, 전시회를장을 갔는데요. 뭐 역시나 평일 오전이다 보니까 썰렁했는데요. 어... 그래도 나름 음? 나의 첫 미술 공부 최 녹색해 있죠 이 책을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이자 비밀의 미술관 방고를 좋아하는 방고책 미작의 미술사 사용 미술사 책의 저자고 화가고 그리고 네? 자타가 인정하는 <웃음> 미술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하고 뭐전시해면 뭐 어떤 분자가 막막 비싸, 아,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다이 책에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그 전시회를 보면서 저는 사실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러시아 미술은 옛날 미술 그 어저께 후기에도 어, 잘 됐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어,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에게 후기 후기에 이렇게 올렸듯이 이렇게 올려서 저는 어, 광고 여기 후기에도 이렇게 올렸듯이 제가 음. 이 페르드피스네키 뭐 이런 이런 건 알지? 네, 어, 뭐, 페르드피스네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어, 그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러시아 전시 미술 전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됐든한번 어, 어, 전시 작품 전시 너무 좋았고요 작품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품 한점 네, 왔어요. 상관 아니지만. 이미 동가 사셨더라고 아쉽게 <웃음> 근데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곰곰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이천 미술공부 여기 204페이지에 여기에 전시회를 감상하는 방법을 예를 제가 하나 드렸는데요 어 마침 그한전아트 갤러리에서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제가 그 전시회를 봤던 그 동선하고 거의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뭐 98% 정도 똑같이, 같은,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 작품도 한번 소개도 드릴 겸, 저는 그 작품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설명도 드릴 겸, 그리고 저는 어, 제가 여기 이 나의 첫 미술 공부 책에 소개드렸던 해이 감상하는 방법, 얘도 한번 같이 소개도 드릴 겸,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 나의 뭐 전시장 입구에 들어가서 뭐 소개 해릴때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가 모른다고. 근데 거기는 뭐 입구에 그런 게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팜플렛도 있고 저쪽한테 팜플렛도 안 쌓여 있었어요. 틀렸네. <웃음> 농담이고요. 뭐 그런 전시장도 있고 아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가장, 이번 전시장에서 미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뭐 제가 미술관 가는 게 어려우, 어려운 사람들은 뭐뭐뭐 뭐, 뭐, 뭐 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던 게저 앞에 어딘가 있었는데 뭐뭐뭐 뭐, 뭐, 이어폰을 꽂고 가라 어쩌라 뭐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음음 음. 대형 미술관 갈때뭐 오디오 가이드를 써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심더 더 심했습니다 여기는 어우. 코로나 때문에 입구부터 발열 체크하고 요그 다음에 무슨 뭐 QR 이거 체크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그린보러 왔는데 이런 거까지 하고 가야 되고 어, 이런 거는 저기 유흥 노래방 이런 데갈때 하는 거 아닌가? 어, 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일단 가시면 좋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빈노트? 사인했어요. 보세요. 하, 있잖아. 그리고 전시장 쭉 봤는데 뭐 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러시아 미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전시장을 쭉 긁어봤습니다. 전시작품 128점이 왔다고 그 언제다 보나? 그냥 휙 돌아봤습니다. 영상처럼요.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 어..그런데 이제 쭉 보는데 1층, 2층 다 보고 그리고 또 1층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약간 이렇게 액자 포함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거리에서 1.5배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서 보면 참 좋다고 어뭐 가까이서 보고 1.5배 거리에서 떨어져서 보고 뭐저 뒤로 가서 또 보고 그랬는데요. 전시장 모든 작품을 다 훑었으면 그 다음에 아까 눈에 띄었던 작품을 좀더 어, 가까이 가서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아 봤습니다. 한번더 훑어보고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작품만 좀 정해서 골랐어요. 그리고 한 점을 정했습니다. 바로 아, 미하일 쿠카트라는 아, 러시아 현대미술 지금 살아계신 거장인데요. 그분 작품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작품은 이거 어디다 걸어두면 참 좋을까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그흰 눈이 막, 막 쌓인 그 강이 있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에다가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가 뭐 오늘 소개해드릴 어 제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이에요 어, 미하이 코츠 라고 하는 러시아 지금 현재 살아서 활동하고 계신 노장의 거장이신데요 어, 이 봄길이라는 이 작품을 저도 사실 러시아 배경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고 그냥 전시장 쑥 훑어보다가 딱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 그냥 예쁜 풍경한데요 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인상주의사 인상주의 기법이 곁들어진 사실주의 작품으로 그냥 그렇게 봤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 이이 이 길가에 큰 웅덩이에 이렇게 빨갛 흰 색깔 비친 이 표현법이 눈에 딱 들어와서 뭘까 곰곰이 봤는데 어 이렇게 큰 웅덩이가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한 아저씨 딱봐도한한한한 한, 한, 한 60대 70대쯤 되는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그림을 다이 그냥 이 웅덩이에물 비춘 이거 보다가 갑자기 아제 자신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뭐 많이 나이 많이 먹었다 하면 많이 먹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살았으면 살았다 아직 더 살아 뭐 가야 할뭐 날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제가 살아온 모습 이 옛날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큰 웅덩이도 있고요 앞에 좀더 작은 웅덩이 더 작은 웅덩이가 있고요 그러면서 저 뒤에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길은 바짝 마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길 너머에 저기 내리막으로 보이는데 내리막 커버 그러면서 저 수프 안으로 들어가는 어저 아저씨가 뭐 나냐 뭐 그런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은 되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붓, 붓으로 물감을 찍어 바른 이임파스터로탁탁내리 찍은 이거의 표현을 보다보니 아 뭐랄까 한때 뭐잘 나갔던 나 한때 무서운거 몰랐던 나 한때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나 그러면서 이 예상치 못했던 이런 큰 웅덩이, 이진흙탕 질퍽한 이진흙탕을 처음에는, 하, 뭐, 즐기면서, <웃음> 첨벙첨벙 하면서, 맞짱도 떴다가, 그러면서 신발 더러워지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보려고도 했다가, 그러다가 정면으로 빠져보기도 했다가, 아, 그렇게 겪은 40년 살면서, 네,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겪어보고 즐기려고도 해보고 이겨보려고도 해보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더 있겠죠. 앞으로 또몇 번이 더 있을까 저도 모르지만 네, 그냥 지금은 이렇게 터벅터벅 터벅 그냥 가고 있는 내 모습 어디를 향해 저, 음, 저 언덕 끝 좀 마른 땅 언덕 끝 그리고 그 너머로 의 예, 숲으로 가는 그런 거가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에다 걸고 싶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빨간 땅집 붙어있는데요. 네, 그분 댁에 서 잘 걸려 있겠죠? <웃음> 네, 그런 느낌을 얻었, 그런 생각을 얻었고, 그런 느낌을 얻었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정말 정말 참좋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 좀 있다가, 그, 어, 갤러리 부 대표님의 도슨트가 있었고, 그 분께서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1950년대 소련이 굉장히 그, 이제 막 변화가 불고 있던 그런 때에, 그런 힘든 공산화와 스탈린 정권의 힘든 그런 어, 시대를 겪은, 이 노인들 이, 이제 그 미하일 쿠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랬다라는 뭐, 뭐, 대충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화가가 어, 의도했던 그런 내용과 이 작품을 본 관객으로서 느꼈던 저와 와, 얼추 비슷하구나 오나 그림 좀 보는데 <웃음> 여러분들도 꼭 그런 어, 느낌, 그런 감동 꼭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꼭이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시회에서 그런 예, 그런 느낌, 그런 감동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시장을 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훑었으면 나가야죠. 예, 전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네, 이렇게 작품 너무 좋아요. 방방가 저거요. 어, 도로고좀 사고 싶었었는데 도로고에서 반지 몰랐고 직원분들도 안 계시고 특히 어, 그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발열 체크하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빨리 가야겠더라고요. <웃음>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곧바로 아, 제가 또 미술 이거가 떠 블로그 아, 네, 아무튼 블로그가 됐던 SNS가 됐던 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제가 아네 인스타그램 가봐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탁 올라오는 길에 곧바로 아 네. 작품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팍 올려줬죠 이런거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거 네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어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전시회 보시면서 뭐 모든 전시회에서 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을 찾을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은 꼭 그런 작품 한점 찾길 바라면서 혹시 뭐 미술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 많이 경 보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만의 걸작을 꼭 차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